우리 다 왔네. 야, 음. 다 왔으면 회의를 시작해 볼까요? 전원 합석. 합석? 참석 아니고요? 착석 아니 착석 합석은. 어, 착석. 그, 혼자 허, 오셨어요? <웃음> 저 저도 혼자인데 합석하실래요? 안 혼자 나오셨대요? 아, 벌칙... 아니요. 노래 들으러 왔어요. 글자를 부르는데 왜 노래가 하게 나오는 거야? 인생에서 차여 본 적이 없어. 어 대단한데. 야, 근데 탈 일이 없었던 게 크지 사실. 아나코 났어. 불을 집해야 연기가 나는데 불을 안 했더니 어떻게 연기가 아, 나? 나. 나. 음. 아나코 났어. 대신은 이... 해봤고. 이. 아그 이... 긍정의 2가 이... 이... 아니고 로포트가 2 2 2 0백이십만라고 그러니까 아, 나, 나도 그렇게 이해했어. 아, 이... 나 갑자기 동의하는 줄 알고 아, 뭐... 형도 연비 놀리기에 진심이었구나라고 할라. 했지. 그러지 마. 아니야. 그냥. 이 진심이긴 하잖아 형도. 아니야 케빈이 요즘 또연비는 지켜주기 바쁘다고 맞아 요즘에 연비가 얼굴이 그렇게 홀쑥해졌다고 막 이렇게 <웃음> 직원들 한 10명인데 거기서 연비가왜 이렇게 사갔어 <웃음> 아니 제가 언제 사갔다고 했어요 예? 이래서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확히 이런 이유에서 연비 얼굴 어떡하나로요? 아니 그게 아니고 <웃음> 그게 아니야? 연비편이 아무도 없잖아 지금 아 그래서 <웃음> 아, 근데 그렇게 말하는 형도 연비편 아니잖아 그니까 아니 근데 오늘의 나는 연비에게 좀 도움이 되고 싶었어 아 그래? 음. 근데 열부 <웃음> 있는 얼굴이... 자리에서 스티키만 보면 사무실에 그 방송을 항상 켜놓거든 플레이 엑스포적 영상을 근데 딱 봤는데 어, 상큼해 <웃음> 우리는 그때도 시큼하다고 놀렸지만 어, 상큼해 옆에 딱 봤는데 버석해 버석해 그래서. 아뭐 버석해. 어, 연비야 진짜 퇴사하면은 맨날 맨날 팩하자 이러면서 4년 전 영상 보잖아? 응 음. 진짜 새콤해. 근데 지금은 시큼해. 아예 내려갔네. 아무튼 암튼... 아무튼 노력한 거 아니야. <웃음> 자기 욕일까봐 <웃음> 얼른 자기 욕일까봐 자기 욕일까봐 너못 써냈냐? 못써냈 아니 지금, 지금 또 연비가 또. 이렇게 예민해진 게 무리가 아니라니까 그니까 야네가 하는 꼴을 봐왜 나는 너 걱정 엄청 해주고 있잖아 지금 병실에 있는 거 만약에 입술 막 하얗고 떴다 야, 걱정해주고 네모모, 마 스폰지밥이? 스폰지밥 네모네모 스폰지밥 <웃음> 그럼 너뭐 거기 나오는 징징이냐? <웃음> <웃음> 아예 지금 들어왔습니다 아, 회, 회의 중에 죄송합니다 예예 예, 아예 뭐 시작은 안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안건 저는 할 말이 많습니다 어? 예 말씀해 보세요 이 연빈님이 편이 없는 이유 다 이유가 있다 왜 편이 없나 연빈님 스스로 이제 자아성찰을 해야 된다 이거 또 열받게 하는 말 같은데요 너 이제 대가리 친다 봐봐 <웃음> 저렇게 말하잖아 성민하게 해주면 맞아. 손 들어줄 사람이 생기지 그러면은 야 상냥은 이미 해봤어 안해봤어 안해봤어 안해봤어 나 겪어본적 없어 <웃음> 야, 없어 없어 없어 없어 야 없어. 너한테 상냥할 수 있는 가몇 시다 될것 같아 우리 엄마 아빠 상냥해요 나는 확실히 <웃음> 얘기할 수 있어 연비가 나한테 상냥 실제로 만난 이유를 한번도 없어 없어요 봐봐요 상냥한 적이 없는 웬줄 알아? 네. 쟤나 처음에 보자보자 한 얘기가 뭔줄 알아? 오 어, 뭐야? 내가 생각했던 거랑 너무 다르게 생겼네. 미용 초면해. 어, 초면해. 면전에 대놓고. 나는 그래도 얼굴형이 세모꼴일줄알았지 네모꼴일 줄 알았나. 봐봐, 저런 는 어디가. 어떻게 저런 걸 편들어주냐고요. 맞습니다. 아, 우리도 사람인데. 대답해봐 살아십니다. 이 안경쟁이야. 아, 니들은 사람 새끼가 아니야 아니, 지금. 아니, 대답해봐 <웃음> 이안경쟁이니 나. <웃음> <웃음> 아무튼 내가 그래서 편을 들어주자가 아니라 편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을 뽑겠다 이말 아니야 그래서 내가 지금 아니지 그 사람한테도 결국 상냥하게 안해주면 똑같이 될텐데 연비가 오늘 나한테 얘기한게 있어 어? 어, 뭔데, 뭔데, 뭔데. 새 여자 멤버 들어오면 자기는 어 연극 같이 보러 다니고 밥 사주고 막다 해줄 거라고. 엄청 좋아서. 소중하게. 이제 잘 왔다, 너 나와봐, 너, 너 진짜 나 따라 나와봐. 이거 막입번으로 <웃음> <구방> 와봐봐. <웃음> 나갔어. 따라 나왔는데요. <웃음> 뭐, 트리기 뭐, 먼저 나? 나갔는데 연기 멤버 없는데요. 어왜 아무도 없지? 왜 아무도, 아무도 나온 거야? 따라 나와라면서요. 예, <웃음> 네, 그래서 이 안경 재비 의견은. <웃음> <웃음> 네, 네, 네, 네. 일단은 새 아, 멤버를 뽑겠다 자세한 사항 같은 거를 얘기를 해보자 왜냐면 우리가 그때 그냥 이렇게 말로만 뽑자 뽑자 이러니까 저한테 이제 신청하는 글들이 실제로 오고 있어요 인스타에서 DM으로도 오고 뭐 메일로도 오고 뭐 되게 여러 방향으로 오니까 근데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지 그 다음에 형식도 다 제각각인 거야 이거를 좀 통일시킬 필요가 있겠다. 실제로 그래서 정말 이게 사람이 많거나 이러면 진짜 오디션 같은 거를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이거를 열어볼까 하는 거야. 요거 뽑을 때는 연비의 의견이 우선시됩니다. 예, 왜냐하면 연비랑 편 먹는 사람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 형태가 이상한데, 이거 뭐 연비 우결시키기도 아닌데, 어쨌든. 나는 다음 컨텐츠로는 연비 우결 시키기 컨텐츠를 진행하고 아, 싶어 요 아, 찬성합니다 예 아니, 연비 어, 뭐 어떻게 시작할라고 이제 시집보내는 것만큼 또 동생들한테 좋은게 없거든요 그렇죠 이게 나이 순으로 가야겠죠 아무래도 어뭐 그러면 빗소리야 빗소리 어, 나... 아니지 개빈형부터지 야 맞잖아 <웃음> 아직 우결을안 했잖아요 미친거야? 그아 팩트긴 음. 해오 예? 야, 우결은 안 했지 야이 녀석들아 맞네.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지 말자 케빈 <웃음> 님 우리 프로답게 현생하고 방송은 구분하고 이렇게 딱 합시다 아니 케빈 어, 형부터 장유서로 가는 걸로 어떤 프로가 결혼하고 나서 우결을 찍었는데 레퍼런스가 없어 레퍼런스가 <웃음> 맨 처음에 난 이걸 카페에서 지원을 받을까 라고 했더니 카페에선 너무 공개가 돼. 예를 들어 디스코드 예. 주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공개가 되잖아 맞지, 맞지, 맞지. 그래서 제가 오디션 디코방은 따로 만들어 보려고 해요. 거기에서 이제 모여가지고 컨텐츠 진행 같이 하면서. 어, 우리가 좀 지켜보는 시간도 좀 오래 갖기로 했잖아요 좀 그런 식으로 해서 일단은 지금 이메일 양식 이메일로 받겠고 아 일단 그것도 하나 얘기해야죠 저희가 여자 멤버를 뽑는다고 얘기하지만 사람 뽑을 때영명이라고 해놓는 거 아시죠? 그렇죠 영명이라 그러면 근데 요즘 애들이 어? 아무도 안 뽑나? 이렇게 생각해버리는데 아니 아니 영에서 그 9까지 아니에요? 영에서 9까지가 맞아 그래서 안 뽑을 수도 있고 어한 자릿수로 뽑겠다는 얘기 이메일 주소는 kvtv1 골뱅이 다음 점 내시고요. 이거 저 영상.. 와 근데 조금 예. 나이가 보인다. 갑자기? <웃음> 갑자기? 어? 다음넷 이메일을 주로 쓰시는 분들이 좀 3,40대 아니야? 이렇게 시비를 먼저 걷는데 누가 편을 쓰시냐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3,40대 남녀노소분들한테 다 얻어 맞아. 3,40대인데 거기에 왜 남녀노소가 다 들어가죠? <웃음> 이번 유튜브 주소로 합시다 나? 근데 이름하고 나이부터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이름은 필요없어 이름은 좀더안 다음에 알아도 상관없어 아 맞지 맞지 어? 아, 어. 닉네임만 알아도 되니까 우리. 어, 우리는 우리 닉네임만 알아도 되기 때문에 그냥 나이로만 하겠습니다 예아 그럼 닉네임은? 닉네임 유튜브에서 까지니까 이번엔 유튜브로 하겠습니다 유튜브 3번은 트위치 주소로 하겠습니다. 4번은 진짜 MBTI 한번 물어볼까? 어, MBTI 나쁘지 않지. 어, 진짜 MBTI 아니면 이거 어때요? 물어볼까? 간단한 자기 소개 영상 찍어 오기. 간단한 자기 소개 영상까지 바란다고요? 오케이. 아, 네, 그건 좀 그렇고. 완전 오만하게 짝기 없네. 자신 있는 영상 이렇게 링크 보 아, 자신 있는 영상 링크? 어, 어, 그거 좋다. 자신 있는 영상을 나한테 보여주는 순간 그 사람이 어떤 방송을 추구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거든. 그치 그치 아나 아, 어, 너무 좋았다 칭찬 어, 너무 한마디 좋았다. 음... 어, 비술 좋았다 센스있었다 넌 조용히 하고 있고 안경대비 칭찬 한마디 <웃음> 6번은 디스코드 디스코드 연락처 근데 요정도 있으면 되게 많은 정보를 알수 있거든? 근데 일단 진짜 그게 중요해 저희가 이제 오프라인 컨텐츠를 많이 찍습니다 아 맞아요 어, 현실 압방 컨텐츠를 많이 찍어요 그러니까 얼굴 공개가 가능해야 돼 마스크는 껴도 되지만 몸체는 공개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게 저번에 연비가 몸 공개라고 했다가 조금 <웃음> 이상해졌는데 분위기가 어쨌든 카메라에 잡히니까 마스크는 쓰고 있더라도 그 다음에 이제 거주지가 그래서 중요해져요 이게 실제로 이게 진짜 다닐 수 있는 거리인가 만날 수 있는 거리인가 여기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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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비처럼 어, 나 연어 장... 따고 장롱에 7년 동안 처박아두면 인정 안 합니다 어 그건 아니지 장롱면허 같은 건안 되지 장롱면 8년째 왜 땄어? <웃음> <웃음> 그땐 잘 나온다 그래서 그래 장롱면허일 수도 있지 맞아 여기 <웃음> 한명더 있다 <웃음> <웃음> 어법한번 뭐? 쳐줬다 연비 <웃음> 되게 좋아하네 이게 저 정도의 기쁨이네 들어가면. 일단은 근데 이런 게 맞아서 여자 멤버가 막내 멤버가 들어오게 된다면 연비가 오늘 저한테 얘기해 준 코스가 있거든요. <웃음> 연비 코스라고 맞아요. 이제 준비된 게 있는데 한번 좀 발표해 주시죠. 네, 일단 저랑 만나 가지고 밥을 한끼 먹고 연극을 보러 가야 됩니다. <웃음> 이제 연극이 끝나고 같이 이제 수다 떨면서 카페 가 가지고 연극평. 데이트네요. 어, 연극평까지 하는데 여기서 밥 연극비 제가 냅니다. 에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지. 연극비랑 밥이랑 테이트 비용 다 내주는 거니까. 그렇지, 그렇지. 어, 제가 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나이 새끼야. 이럴 때만. 그리고 이거는 지인 추천제 가능입니다, 여러분. 제 주변에 벌써부터 저한테 추천 들어온 사람이 한두세명도 있거든요. 실제로 방송을 하시는 분들이고, 어 굉장히 방송을 또잘 하시는 분들입니다. 예 그래서 얕보시면 안 돼요. 그분이 저보다 구독자가 많으면 어이 완전 가능이지, 너무 좋지 나야. 어, 너무 뭐 좋지. 그러면 이제 막내 온더 탑 되는 거예요. 어, 막내 온탑 <웃음> 되는 거죠. 막내 온탑, 그때부터는 이제 누나예요. <웃음> 구독자 많은 누나입니다. 근데 이거 음... 얼굴은 연비가 봅니다. <웃음> 네? 너무 다 주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 근데 선택권을 선택권을 네. 다 주는 게 아니라 이게 요즘에 또 남녀 문제 뭐 이런 것도 좀 있어서 저희가 보고 판단하면 안 돼요 이런 거. 아 그래서 연빈님이 본다고요? 네 그래서 같은 여성분이 본다. 약간 요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돼요. 아, 조 보고 싶으셨나봐요 얼굴. 예? <웃음> <웃음> 자 관갈 때까지 편안 들어줄 거야 당분. 진짜. <웃음> <웃음> 어. 아이 악물었는데 방금. 그러면 요 정도면은 됐다고 보십니까 다들? 저는 충분하다 생각합니다. 예, 네, 저도 충분하다 생각합니다. 이거에 부합하든 부합하지 않든 어쨌든 많이들 지원해주시면은 제가 충분히 검토해서 그렇게 한번 해볼 테니까요. 이분들 그래서 디스코드 연락처 받으면은 이제 한 방에 몰아놓고 컨텐츠 싸우러? 진행할 때 니들끼리 싸워라. 어, 아 니들끼리 아. 싸우는 게 아니고요. 어느운 <웃음> 갔네. 0 명이 오진 않을 거잖아요. 예, 네, 아무튼. <웃음> 그런 건 아닌데 몇분 이렇게 모아놓고 경쟁하라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이제 저희랑 같이 이제 일정 잡아가지고 이 컨텐츠 저 컨텐츠 해보면서 그렇게 어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근황뉴스 같은 거좀 막간을 이용해서 전해드리면은 H는 방에 같이 사는 룸메이트가 버추얼 데뷔를 하셨다고 아예이 친구 같이 왔어요 여기에 예 지금 청새치 버튜버가 이제 데뷔를 했습니다. H 채널에 같이 영상이 올라가니까 확인을 해보시면 되시겠고요. 아 진짜? 예. 음. 그 다음에 지금 2월 22일인데 오늘자가 2월 27일부로 연비가 음. 스티키밤에서 음. 탈사를 합니다. 예. 음. 그래서 음. 자유의 몸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방송을 음. 열심히 하겠다는 음. 음.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요. <웃음> 빗소리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퇴사 게이지 1 정립했거든요 아예 네, 맞아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빗소리한테 자꾸 퇴사를 종용하고 있어요 방송이나 같이 하자고 열심히 꼬드기고 있으니까 빗소리 방송 켰을 때 여러분들 많이 찾아가 주시고 어, 후원 많이 해서 어, 퇴사 욕구를 뿜뿜하게 만들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예 예. 그리고 2D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이제 파충류 아빠 양서류 아빠로서 예 근데 좀 힘든 시기를 지내고 있다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음, 예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2D 방송할 때 보여달라 그러면 보여줄 수도 있지 않나요? 사진 같은 거? 사진은 보여드리죠 네네 사진 같은 것도 많이 많이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 이제 분양 같은 거 뱀이라든지 그런 친구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주 일요일에는 저희 현실 합방이 있습니다. 요게 뉴스 영상은 다음 주에 올라갈 거라 아마 현실 합방 영상이 요 이후일 테니까 현실 합방 영상 올라간 것도 많이 봐주시고요. 오늘 맙동산정기 무지개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땅땅. 음 땅땅. 깜 연비보다 예쁜 멤버가 오면 연비가 참밥 신세가 된다고요? 에이 죄송한데. 죄송한데 지금도 연비는 이미 찬밥 밥이 아니거든요. 해요. 연비를 밥이랑 비교하지 말아주세요. 밥한테 그게 무슨 신뢰시죠? <웃음> 찬밥은 좀 데워요 그러면. <웃음> <웃음> 데워요. 아. 찬밥인 척로 더. 내가 데워. 니들한테 잘 보여야 돼? 어 데워진다 데워진다. 어 데워진다 야 석가 석가 데진다 야 돌솥 야 내건네 돌솥밥. 햇반이야 버리었네 이것 봐. 이래서 필요해. 이래서 많은 지원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놔봐. 놔봐.